현대에 설치된 작품은 정확하게 이제 큐브 형태요. 직사각형 형태 서 있는 직사각형 형태 작은 개체들로 큰 덩어리의 형태를 작품을 보고 그 공간에 들어온 사람들이 즐거움을 가졌으면 좋겠다, 이런 생각을.